여기에서 바로하얀색에프린 있습니다. 고요 감사합니다. 호 롯데 아울렛 가는데 여기서 엄청 이쁘다는 거예요. 저는 아울렛도 가고, 아울렛 가서 양말을 살 거예요. <웃음> 양말 짝이 하나도 안 맞아. <웃음> 양말을 오늘 신으려고 하는데 하나는 약간 포롭고, 하나는 약간 허옇고 양쪽에 박음질이 완전 다른데 양말을 왜 사면 맨날 짝, 짝이가 되어 있는지. 한 짝씩 없어져 맨날 한 짝씩 그래서 오늘 아울렛 가서 양말을 살라고다 <웃음> 다른 게 아니라 가서 양말을 사야 되겠어 그리고 양말이 자꾸 신기하게 왼쪽 발 엄지만 빵꾸나 난다 <웃음> 왼쪽 발 엄지 빵꾸나는 걸 자꾸 버려그러지그한 짝씩 잡는거 빨리 다 버리고 새 양말을 좀 사야 되겠어 질기고 튼튼하고 하얗고 예쁜 걸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 짱이다 왕 멋짐 대박 멋짐 오. 내가 <웃음> 네, 네, 이렇게 모자이크 해줄게요. <웃음> 모자이크? <웃음> 지금 골프웨어가 핫하다 그래가지고 선물 사러 왔어요. 이거? 음 이거 어때요? 음, 음. 음. 예쁜데? 하나 내로 김보트시나요 김치, 김치 많이 쉬지 않을까? 네. 오케이 봐, 어, 오케이 봐. 오늘 날씨 짱 좋아. 그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카메라가 꾸역트라고 <웃음> 오늘 미션은 그거에요 그립톡 사기. 음. 그립톡을 사야 되겠어. 이게 너무 예쁜 거많는데 지금 가서 쪽전이 약간 위쪽에 있잖아요. 와서. 요즘 핫한 거잖아. <웃음> 우산이 있어야 돼. 우산이없어은정아이 사람은 정는안좋은이데이 사람은 이어 IT 타이란 거 방금 한 거야? 핸드폰로 아니. 누구를 라고 누구를 주더고고 누구를 주더라고? 고 누구를 주더라고? 고 필름 어디 갔어? 필름 어디 갔어? 여기 있다! 방껏 어가아왜가출하네 일부러 놀린 게 이벤트 한 거죠? <웃음> <웃음> 나나찔하라고 <지랄하고>. 애들 <웃음> 왜 이렇게 가출을 하는 거야 도대체? 이해가 안 되네. 아찔했다 정말! 이건 이것만! 어, 이거 더스크 어. 떠수크... 가이드치 거,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그.. 너무 인거 같은데? 사실 잘 몰라요. <웃음> 나구요? 리 GS <웃음> 이거를 한한 이틀 만에 바꿨길 줄이야. <웃음> 그러니까 그대 하나 남았으니까 어, 안쓸줄 알았던데 이틀 만에 쓸 줄이야. 그래, 난 자기 믿어. <웃음> 자기야, 조금 쳐봐. 아, 흐린눈. <웃음> 아니, 아니 이건 먼지가 들어간 게 아니고, 이건 할수 있어. 와, 진짜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. 뭐 핸드폰 가게 사장님인 것 같아요. 약간 처음 알바하는 사람 아 처음 알바 오늘 첫 출구가 알바 지금 났다. 기포 생겨가지고 지금 당황한 알바생 뭐더 <웃음> 없어졌죠 여기는? 오 잘한다 잘한다 안돼? 아니야? 어, 내가 봤을 때난 금방 또깨버릴것 같거든? 네 아, 그때 다시 잘해 여기 왜 문제가 한 번도 어가는 거지? 오, 왜 그런 거지? 우와 그런 거다 고추서 섞어주신 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리조트 따라 섞어 드시거나 치킨 찍어 드시면 돼요 네, 감사합니다 맛있어 아, 저게 끝인거죠? 아, 저게 끝이에요? 추가로 한 아, 이는데나 학생, 학생 시절입니다 음. <웃음> 생겨야 될까? 필리니 준비 도와드릴게요. 아 어떡해! <웃음> <웃음> 자세가 너무 해도학선생님도학선생님 <요염해. 웃음> 어, <도제> <웃음> <도제 학습생님. 웃음>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수술해야죠. 아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먹는다. 아이스크림. 요즘 한참 이사가 조금 남긴 했는데 미리 가고 알아보려고 카페 왔는데 아는 동생이 인테리어 관련 소품 가구 무슨 <웃음> 음, 리빙 업체에 취직해가지고 <웃음> 만나러 왔어요. 너무 이쁘다. 가격 실어야 148만 5천 원? 너무 비싼데? 이쁘다 음, 이런 게. 그도 이제 되게 실망해하던데 <웃음> 이거는? 오야 진짜 예쁘다 대박 이쁘다 뭐야짜 이뻐 근데 속도 되게 가볍죠? 응, 응. 맞아 생각보다 가볍다 난 그래도 이런 거 고수터미널에 보러 갔는데 아 진짜요? 제가 아, 아, 이제 사이즈가 로짜 자랑해야지 아 그럼 잠 맞춰서 가올거야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자랑해야 돼 <웃음> 어. 어나 이제 이사해. 어? 얼마 안 남았어. 어디? 네. 이걸 좀 물어보려고 했었어. 네, 근데 이거는 음. 지금 확장이 안돼 있는 건데 음. 좀... 여기 는 샤워부스 들어있어? 네, 있어요. 어, 어, 어. 작은 방이고 음. 방에 지금 이렇게 이런 코너가 또 있는 상태고 음. 중문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런 음. 식으로 음, 음, 음. 가벽 하나 살짝 넣고 어, 여기 사이즈가 몇이나 돼? 이거 네가 만들 수 있어? 네음 어플로 만들었어요. 너한테 뭐 부탁해야 되겠다 크리스마스트리. 이모! 이렇게 3D 작업하는 건 우리는 음못 해가지고 돈 주고 쓰거든. 아 이모 이거 음. 이거 네? 한 시간이면 되지 뭐. 한 시간이면 <웃음> 어, 한 시간이면 어, 어. 만들면 충되지 아니 안 지금이 현재? 현재 상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. 어. 제가 또 가져왔죠. 아, 또 철저하죠. 철저하네. 어. 준비성이 아주 음. 그냥. 800이 음 정도 크게 들어가거든 음. 근데 키친핏은 660인지 60, 10인지 내가 지금 샀어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. 그럼 이게 이렇게 맞아 음 <웃음> 오늘은 서비스 센터 가야 돼요 아, 12일이나 지났어 어떡해 아 지나가지고 오늘 네, 서비스 센터 부품이 뭐가 하나가 이상한데 어, 시, 싱가포르 시드인가 모시키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고 디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한달반 정도 기다려서 부품을 받아야 된대요. 안녕히 계 아구 좋아. 여기 이제 남자친구 집에 왔는데 여기에 아, 너무 귀여워. 여기에 회장님이 있어요. 회장님 일명 리치 회장님이라고. 아, 영맹이, 아 우리 회장님, 기분 좋으세요? 아구, 윙크해주는 거야? 응? 아구, 윙크해주는 거야? 아구, 귀여워. 내가 손 떼면 어떻게 할 거야? 네, 그 앞에 광고 한 10분 하잖아요. 맞아요. 10분을 빼더라고요. 배 너무 구러 가야 되는데. 시간이 너무 길어.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긴 해야 되겠다 다시. 음. 주문이 많이 밀렸대요. 아 괜찮아요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뭐야 완전 맛있겠다잘 먹겠습니다.